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같이 A6 사이즈의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지를 일단 여기 하나 꺼내고 하나는 크라프트지를 써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크라프트 용지를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를 잘 맞춰서 60 다이어리가 제일 좋은 점이 이건 것 같아요. 속지를 아무거나 다쓸수 있는 게뭐 A4 용지를 잘라서 써도 되고, 색종이를 잘라서 써도 되고 이런 색지를 잘라서 써도 되고, 한지를 잘라서 써도 되고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해요. 하고, 겉에 필름을 한번 띄어 볼게요. It's quite a lonely world that we're living in Oh baby, you are something special, I'm sure Everything makes total sense when you're next to me times another drink and i'll go anywhere the way you smell like a flash in the universe you are illuminating It's quite a lonely world that we r e l i v in g n n o baby, you are Something's pleasure, I'm sure Everything makes total sense When you're next to me 이렇게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o u believe me. But if I mean to show you, I will.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 a y 또 올게요 안녕 빠이